안녕하세요. 동판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쟁 연구소조성희입니다 2월 4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네. 나스닥이 데드코로스가 발생했다고요? 아 맞습니다. 네, <웃음> 네. 그런데 이게 다크버블 이전이나 네. 또 금융위기 직전이나 네. 또 심지어 지난 2020년 네. 어, 코로나 직후 그렇죠. 발생했던 네. 네. 상황과 똑같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닷컴 버블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금융 위, 위기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하디슈에서는 네. 기로에 섰다 네. 자이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은 우크라이나를 빼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을 듯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만 음. 이제 이제 제가 이시간에 걸쳐서 음. 오늘이 우크라이나 얘기한 거한세 번째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어, 뭐 지난주에도 통계 자료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전쟁이나 정치적인 속성의 하락은 음. 어 펀더멘탈 즉 주식시장 또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음,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렇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크나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음. 하나가 있다면 이제 유가와좀 연동이 좀돼 있고 예. 이제 천연자원과 좀 연동이 좀돼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순간이고 또 유가가 오르는 것이 또어 지금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팩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가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가 오르는 부분은 두 가지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란과 관련된 핵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된 얘기,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즉핵 협상이 태, 타결이 된다면 이란발 원유 공급량이 좀 늘어날 수가 음. 있겠고. 지금, 이제, 유가가 또 100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친환경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음. 있기, 있지만, 미국에서 그 세일가스, 세일 오일 음.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불이 음. 넘어간다면, 세일가스의, 세일 오일의 공급량도, 음. 어, 큰 폭으로 늘어날 여지가 좀 있기 예. 때문에, 어, 이와 관련된 그, 리스크는 아무래도 뭐, 제한적이고, 음. 우리나라는 예. 보면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공이, 개인이 매도폭이 좀 컸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음. 외국인의 매수량도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이 한 5천억 정도 팔았을 때 예.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샀어요. 음. 코스닥 규모에 비해서는 외국인 많이 매수 규모가 상당하다는 음. 거죠. 즉, 지금 대외 변수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어, 외국인이 먼저 이런 경우는 파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음. 그런데 외국인이 샀다는 건 어, 이런 것과 관련된 조금 시장이 좀그 안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만큼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낙폭이 컸다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덕분에 예. 지난 주간에 보면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했죠 예, 거의 뭐약 보합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음. 상당히 선방을 했고 어쩌면 뭐 디커플링 얘기도 좀 나오고 예. 있으니까 좀 기대해볼만한 한국 증시가 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자, 이번 주 주간 키워드도 여전히 뭐 어, 우크라이나를 빼놓을 수 없는 예. 거죠 예.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예.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음. 말로 좀, 어, 대변하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진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예.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 음. 어, 가시권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 수는 10만 명대를 계속,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심각하다고 하는데, 주위에,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이제, 예. 그, 코로나 감염자들이, 음. 확진자들이, 뭐, 음. 뭐, 그냥, 눈에,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예.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어, 심지어는 독감보다도 음. 약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에 그, 시젠이라든지 음. 진단키트주, 이런 관련주들이. 약세입니다. 그죠. 약세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음.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웃음> 그 얘기는 이미 투자자나 경제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음. 수출 우전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에 분명히 긍정적인 어 시, 예. 시그널이 되지 않을 그러니까 않을까. 가장 주들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옮직이는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예,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하디쇼입니다. 기로에 네. 서다. 나스닥이 데드크로스를 네. 정말 네. 오랜만에 다크버블 직전이나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네. 2020년, 어, 코로나 직후, 직후에 직후죠. 발생한, 예. 예. 같이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예.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네. 자, 기록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를 가지고 한번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나스닥의 델드크로스도 문제가 음. 좀될수 있지만, 예.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우리 약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 어, S&P 500 지수가 헤드-숄더 형이 나왔어요. 예, 예. 이제, 이제 헤드형, 숄더 형에서 어떤 거냐면은 보통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음. 어깨, 즉 처음에 에, 에, 그 이제 형성해둔 어깨보다는 두 번째 형성되는 머리 옆에 생기는 어깨의 위치가 중요한데. 음. 이두 번째 형성된 오른쪽 어깨가 약간 좀 기분이 음. 좀안 좋았어, 안, 좋았, 안 자, 좋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그림에서 같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이 봐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이 먼저 이제 보면은 음. 일단 이제 그어 이제 헤드죠. 예. 헤드가 있고 숄더가 이제 양 옆에 있는 거죠. 음. 그런데 뭐 이쪽 숄더는 어, 상승 과정에 있는 숄더기 때문에 큰 의미가 별로 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 높이하고, 음. 어, 이쪽 높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쪽 높이를 좀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에, 어깨를 만들고 나서, 음. 이게 좀 다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인데, 이제 이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N 자형 상승 패턴이라는 음. 얘기를 좀 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N 자형 상승에서 요 지금 요 요기에 있는 요 음. 조금 뭔가 올라온 듯한 요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요 높이까지 이 높이까지 음.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이 노, 요기 음.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천육백 선이렇게 얘기를 음. 했었거든요. 이선 아래까지 쭉더 내려올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까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주 애매모하고 기분 나쁜 형태의 오른쪽 어깨가 있다는 것 음. 자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음. 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음.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4,500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4,200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음. 어, 일단 지켜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음. 이번 주에, 에,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건, 어, S&P 500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제 그, 벤코버 아메리카의 그, 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음.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략 3,698, 지금 이제, 얼마냐면은, 어, 지난 토요일, 금요일 날, 어, 한 4,300 포인트 때 연도인데, 음. 지금 3,700 포인트 때를 얘기를 하니까, 아, 굉장히 또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으니, 조금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조금 답답합니다. 음. 어, 두 번째,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겠는데, 나스닥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예.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나도, 나스닥 지수의 데드크로스는, 데드크로스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50일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음. 평균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음. 뚫고 내려가는 걸 현재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 그 지난 50일 동안의 S&P 500 지수의 평균값이 그렇죠. 지난 200일, 200일 동안의 S&P 500 지수의 평균값 아, 여기서 나스닥 그죠 네, 나스닥 아, 나스닥 네. 나스닥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떨어졌다. 예. 아, 이렇게 이제 하, 뚫고 위에서 음. 아래로 뚫고 내려왔는데 이게 에, 아까 저기 모두에도 이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2020년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은 이제 코로나가 음. 와가지고 확 주가가 떨어질 예. 때 얘기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그다음에 닷컴버블이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던 2000년 6월.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음. 2008년 1월. 이럴 때 발생했던 데드크로스거든요. 예. 어,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좀 다행스러운 음. 부분 뭐냐면 은데드크루스가 후행적인 성격을 띠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반영한 결과치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래서 더 나빠질 것이 아니라 과, 이래이래서 나빠졌다예요. 어떤 데서 마무리 국면이라고도 그렇죠. 해석할 수있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음. 어, 예를 들면 은 2000년 4월에 어, 데드크루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거든요. 음. 무슨 얘기냐. 그럼 싸질 만큼 싸졌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모을 음.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거죠. 예.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2, 3주 전에도 그런 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은 안 좋지만 어, 금리를 3번 이상 올리는 과거의 12번의 상황에 있을 때 1970년대에 우일쇼크때딱한번 음. 당해년도 주가가 빠지고, 열한, 열한 번은 주가가 올랐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열번 정도, 음. 어, 사 모으는 전략을 게하면 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도, 어, 어쩌면은, 어쩌면 은 후행적이라는 성격의 의미를 좀 어,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용기를 낼 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분할 매수를 몇 차례로 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들이 판단하는 시 거죠 그렇죠 그몇 그렇죠. 그 차례 분할 매수 중에 어쨌든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은 괜찮다 그렇죠 알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예.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2020년도나 2021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주시장 투자 방법이 예. 불타기라는 용어가 있어서 음, 불타기 불타기가 불타기. 그러니까 <웃음> 아니라 예, 불타기, 불타기. 그니까 뭐냐면은 오르는, 오르는 종목을 사기. 오르는 종목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네, 불안매서 해라 음.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가 음. 유행할 정도였어요 이제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중에 돈도 많고 금리도 낮으니까 음. 오르는 거 늦게 쫓아 붙어도 먹을 수 있다. 음. 하는 건데, 이제는, 거꾸로지 않습니까? 이제, 유동성도 축소가 되고,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전략은 좀 힘들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도 떨어지면 곤란해. 떨어지지 않을 거, 않으면서 좀 수익 낼게 없을까?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겹쳐야 돼요. 일단, 저평가죠. 예. 저평가주라는 것은 PER, PBR이 낮은 음. 거겠죠. 그러니까 어, 2020년, 2021년도에 좀 소외를 받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 눈에 그냥 아예 이제 내버려뒀던 종목. 음. 그래서 어 일단 저평가돼야 돼요. PER, PBR이 낮아야 되는데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음. 실적이 턴어라운드 음. 돼야 돼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종목을 찾아내야 돼요. 저평가된 종목에서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 어팡이라든지 이런 두나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이제 뭔가 상승 반전의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네. 상승 반전에 아 이건 사도 내가 어 손실 날 확, 확률은 매우 낮은데 좀 먹을만 하겠어 음. 해서 실적. 어, 저기, 턴 아운드 되는 종목을 찾아내면은 저,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한 12년 정도 되겠죠. 음. 어 2010년부터 해서 누적 수익률이 8 2 0예요 누적이? 어, 12년 동안 820%니까 예. 연뭐 60, 70%는 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음. 지금 손해 날까 두려운 이 상황에서 뭔가 내가 플러스 수익률을 낼수 있는데 음. 만만치 않은 플러스 수익률을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음. 즉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악재가 그동안 저평가를 왜 저평가가 됐겠어요? 왜 사람들이 저기 예, 안 샀겠어요? 음. 악재가 뭔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악재를 털어내는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찾아낸다면 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런 종목을 음. 이제 좀 슬슬슬 사 음. 모은다면, 굉장히 좋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단순하게 저평가보다 일단 더 라, 어라운드라 그러면 매출도 좀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매출 그렇죠? 이제 순이, 네, 순이,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속에서 예. 또 평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쪽에 좀 중심을 두면 좋겠고. 고게 겹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또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악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크게 보면 성장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에 이제 밀려서, 그렇죠. 밀려서 또 주가가 치. 눈에, 수도 안 수도 있고 눈에 안 띄었던 예, 거죠. 예, 예, 예. 그런 예. 것들을 예. 조금 다시 재발견해보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예. 기준을좀 예. 보면 좋겠다는 네, 말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월 넷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은 상당히 또 불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을 보면 어, 데드 크로스 발생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단기적으로는 예, 예, 그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예, 예. 생각한다면 그것을 크게 보면 어, 단기적인 항상 역사가 그랬지만 단계적인 이슈다 오늘 또 다행히 아침 장은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한국 코스비 같은 네네. 경우에는 어, 또양 정상이 그렇죠. 어, 정상회담을 할 거다 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많이 수그러들었고 예. 오늘 미국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다 하고 싶을 정도로 <웃음> <웃음> 오늘은 예. 휴장일입니다. 네, 예. 프레지던트 대회로 예. 이제 시장입니다. 이런 등등도 조금 쉬어가는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흡수해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자, 오늘 2월 넷째 주 주간 주시 시장 전망 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이야기도 투자 포트폴리오 또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